블랙핑크 b l a c k p INK 지수 나이 국적학력과사 b l a c k p INK 지수의 나이는 1995년 생으로 팀에서 맏언니입니다. 리드보컬과 비주얼을 맡고 있으며 4차원적인 성격으로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멤버 중 한명입니다. 그녀는 2011년 7월부터 무려 5년동안 연속생 기간을 가지며 데뷔하게 됩니다. 프로필. 블랙핑크의 지수 졸사 과사. 블랙핑크 지수의 나이 1995년 1월 3일 생 22세 고향 경기도 과천시 가족관계로는 부모님, 오빠, 언니가 있습니다. 특히 b l a c k p i n k 지수의 국적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워낙 다국적 걸그룹이기도 하고, 서구적으로 생겨서 그런 것일텐데, 토종 한국입니다. BLACKPINK의 지수학력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블랙핑크의 지수키 162cm, 몸무게 44kg, 혈액형 A형, 발크기 235mm,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BLACKPINK의 지수 성형전, 없는 모태미녀 어린시절 예쁜 얼굴로 쉽게 데뷔했을 것 같지만, 2011년 7월부터 5년 동안 연습생 기간을 가졌습니다. 차세대 걸그룹의 비주얼 에이스이자 블랙핑크의 얼굴마담으로 통하는데 이미 데뷔하기 전부터 y g 엄청 예쁜 연습생이라고 평가를 받고 그때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YG 연습생 시절에 YG 콘서트장에서 SM의 캐스팅을 당하기도 한클래스를 보여줍니다. 블랙핑크 댄스 연습 영상 공개 이후 다른 멤버들에 비해 댄스 실력이 떨어지는 편이라 춤실력에 대한 호불호가 있었고 지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지막처럼 활동부터는 꽤 향상된 춤실력을 보여주며 긍정적 의견이 많은데 앞으로 더욱 흥했으면 합니다.